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지옥고 오늘 불따고 나서 불따고 방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한동훈 비번은닉에 대해서 그렇게 한마디도 못해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그걸 제압을 해야지 그걸 화를 내고 지랄을 한다고 그게 먹히나 이런 이씨. 예, 오늘은 뭐 다른 주제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, 그냥 한동훈 비번 은닉이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까발겨 줄게요. 아, 나 짜증나서. 이제. 예, 구독과 좋아요 좀 확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조커가 빨리 정치영향력이 있는 세력으로 들어가야지 답답해가지고 안되겠어요 답답해 이건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로 시사조커를 정치영향력이 있는 중심으로 올려주십시오 그것만이 한입이라도 더 보태서 이 답답한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것만이 조커를 정치 영향력 중심으로 밀어넣는 방법이 될 것이다. 한동훈, 너는 진짜 내가 잡는다. 예, 오늘 국회 방송을 보다가 이제 화딱지가 나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. 한동훈이를 어떻게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그 청문회부터 화딱지가 나서 아니 이 양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?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그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, 한동훈의 약점은 실제로 되게 많죠 어, 비번 은닉부터 해서 그 딸내미의 허위 스펙 이런 것들을 하나 물고 늘어지질 못하고 그걸 까발기지 못하고 또 한동훈이 지지세력인지 사이버 댓글부대인지 한동훈이 만세를 외치고 있는데 자 하나 까발겨봅시다 압수수색이 뭐죠? 압수수색은 강제적으로 기소 전에 기소 후에 압수수색은 피, 피고의 그 자유권 보호를 위해서 안돼 이번에 많이 배웠어 우리 조국 교수님 그, 그, 사, 그 사건 때문에 이 새끼들이 해야 될지안 해야 될지다 한다는 걸 보면서 그러면 압수수색은 사적인 역인 공적인 영역이고 지랄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수사를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말대로 자위권 발동 이래서 비번을 눌러서 그럼 우리가 이제 검사들이 쭉 가가지고 누군가의 집을 털라고 들어갔어 그런데 금고에다가 사적인 거라고 막다 집어넣고 금고를 잠궈 근데 그 금고를 열려면 은전 세계의 금고 전문가가 다 모여도 못 여는 그런 금고 안에 다 집어쳐 넣었어 그럼 그 금고에다 잠궈놓고 어? 이건 사적인 거고 내 프라이 프라이빗한 거니까 얼마 안 된다고 주장하면 그게 증거 은닉이냐 자의권이냐? 왜 그런 얘기를 못해? 사적인 부분은 수사관들이 누구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으면 사적인 영역을 볼 수밖에 없어. 근데 그 사적인 영역을 지켜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아 이건 사적인 거니까 압수수색 안돼 이건 사적인 거니까 압수수색 안돼 이렇게 봐주는 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 수사한 당사자 새끼들이 이런 거를 누설을 하느냐 누설을 안 하느냐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인 개인 그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것이지 이 새끼처럼 범위의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도중에 지 범죄가 가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사적 자의권이라고 비번을 눌러대면 이 땅에서 잡혀갈 새끼들이 누가 있냐고 이 정도 얘기를 못해? 야 정말 나는 답답해가지고 그런 새끼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돼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분명히 열수 있는 부분인데 왜 비번을 안 열었냐에 대한 추궁 못해 이걸? 그걸 그렇게 윽박질러가지고 할 부분이야 그 얘기를. 프라이버시가 수사 과정에서 그럼 압수수색이고 나발이고 뭐가 필요해? 그게 피해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번을 막 금고문을 잠그는 새끼가 있으면 가고 재협을 하는 게 수사관들의 당연한 어 집행의 어떤 그어 원칙이지. 그걸 봐주고 앉았어. 그래 그게 그러면 범죄자의 자유권 발동이라고 치자. 그거를 100번 양보해서 피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안 풀었다는 라그 의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당연히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나자빠져 있나 어째 이 쫄투보만도 못하니?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적인 공간은 아예 그러면 개인주택은 압수수색 대상이 안 되는 거야 한동훈 얘기대로 하면 어? 그 압수수색을 왜 사적인 공간에 가서 하는데 왜 조국 장관은 사적인 컴퓨터를 그렇게 털고 지랄인데 그거 어? 왜 개인적인 폴더 사적인 폴더를 어? 그왜 열어봐 조국 장관 건데 왜 피의자라며 얘네들이 조국 장관이 그래서 열어본 거 아니야 그럼 수사할 때 한동훈이가 지금 이동재 관계에서부터 고발 고발 사주부터 한두 개니?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지금 피의자 입장에서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거를 무슨 피의자 뭐자의권을 보호를 위해서 그걸 은닉했다고 아니 연구를 하란 말이야 연구를 어떻게 공략을 할 건지 보좌관이 써주는 원고만 읽지 말고 이번에 인기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? 한동훈이 못 잡아서 그래 제 말이 틀렸나고 제 동영상을 보면서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댓글 주세요 그럼 제가 반성할 테니까 네,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뭐 많은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까지